Amazing! 좋아, 두다 좋다, 좋아! 좋아! 아, 이거, 이모까지 대신 쓴 거야. 오 마스크를. 어, 뽀뽀 쓰기 잘했다. 잘말네 아, 이모네 재밌겠다! 아, 붐 들어온 거구나. 이게 다른 거안 켜서 그런가 봐. 아. 오우 뭐라고 다는거야 어, 엄마 해봐줄게 응. 테리에게 안녕 이제는 듬뿍 사랑줄게 안녕 <웃음> 듬뿍 준대 테리야 아, 이거는, 이거는... 테리티컵 이거. 테리는 어. 할 머리가 없는데 음. 나는... 아, 어떤 스타일 좋아해? 흰머리는 이렇요아그렇해요그게요 이거 어디서 못 드셔가고 여기다 비비셨어요 네. 잘 못하고 어젯밤에 치도이그 치약에 아 물었어요. 진힘었군요이 네 머리 나하고 싶었는데. 야홍키가 시원해 보여? 야, 어. 시원해 보여. <웃음> 어, 너무 시원해, 시원해 보여. 봐요. 너무 귀여워. 내가 시원한 걸 어떻게? <웃음> 어 귀여워 아, 너무 예쁘다. 똑같이 <웃음> 하면 재미없잖아요. 아제 알아서 할게거리이 머리는. <웃음> 음. 내 머리는 차량차랑으로 네 테리처럼 하지 않고 인기있는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생가나 이것도 인기있는건데? 오자. 어. <웃음> 빨리 가서 놀고 싶지? 테리 리일로와테리일로와 이렇게 하지말고 옷을 미안하고. 오 괜찮다. 아, <웃음> 야, 배. 야패트를 나도 지하철에서 어. 여기를 내가 깜빡하고 왔. 와, 우와. 예뻐. 어떻게 불어나? 안야나신네 안녕. 어 귀여운데? 아부바. 아바가불야 얘는 아빠를 아부바라 불러 갖고. 아빠바아 아부바 그러니까? 아부바 아빠 아부바? 아빠를 아부바를 아부바를 발음 아부바 그렇게라도 발음하는 게 대단한 거야 아부바 엑사머리다 아, 아, 아, 진짜 아 이거 아니야 잘못했어 이 잠깐만 언니 야아봐주 잠깐만 아빠 아, 어머 아, <웃음> 되게 아, 웃기다, 아, <웃음> <웃음> 웃기다. 나봐 어쩜 이렇게 많아아 많이... 아, 아, 예쁘다. 셋이 아, 서봐. 아, 아, 아, 아 둘이 너 서보고 셋이 서보세요. 갑자기 갑자기 경길 사장이 미용실 따님은 미용실 사장님 따님은 왜 머리가? 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이자 여기 지어가이집 배달 음식 와가어 이거 한번 신고 나 신고 나갔다? 배달 음식이야 그냥 바로 앞에 현관문만 신고 나. 응. 뜯어 줬어. 그래가지고 이거 줬어. 얻었어. 준 거야? 어떻게 그러면? 근데 그 전에 것도 언니가 준 거였는데. <웃음> 아니 근데 너무 이게 일부러 그런 것 같긴 하. 릭스매트은아 진짜 그러네. 여기, 여기 딱 들어오기 전에 한번딱 뽑아놓고 다시 꽂아놓는 신용카라고 하니까 좀 달라 보이는데 신발이. 이거 그거 그거 웨스트우드. 응. 비비아 웨스트우드. <웃음> 어 비비아 웨스트우드 거야? 오. 아니 천 천은 뭘까요? 한, 한은. 하는 뭐야 하하 하는 하는 음 한자로 여름? 아니아 여름 하도 내는데 이건 아래 하야 하? 아레하? 나 아는 사람이야 아 엄마 보고 그런 거구나 어머니 나보고 그 좋아하는 거 알았잖아. <웃음> 아 잠깐만. 아, 괜찮아. 어. 드가 먹어. 아, 아니, 아니. 너다 먹었지? 응? 상태가 얼마나 남았어? 많이 남았어? 아, 많이 남았네. 엄마 <목소리> 나 먹어. 나아무밖에못 먹었어. 응. 소시... 엄마! 어? 엄마! 이 먹어? 응, 먹어. 먹어. 먹어. 엄마 먹어. 응. 엄마 먹고. 아 어, 먹기 싫어. 1등에 공동 1등해리테리 뽀뽀 선물. 엄마 인형 선물 선물 받으러 오세요. 해리테리씨